왜 직통 직행은 곧 뭐니까 영장입니다. 직통 직행은 얼마나 잡을까? 자 우선 자 봐봐요. 틀로 잡아보세요. 영장 아무 하나 나온 건 아니에요. So, n 원이 이렇게 나와. 요 그다음에 백 뒤에가 별과 나와요. 자 이거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용식 공사가 나왔셨어요 가옥조가 나왔어요. 해석 안 합니다. 여기까지 끊어서 해석해야 될 거야. 해석할 때 끝.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진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진목적으로 부분에 뭐가 나왔냐면, 10A from B가 남으셨어요. A를 B와 9개가 남았개가 남았을 때, 원, 디아됩입니다 하나, 남머지 하나. 알겠어? 바로 붙여야 돼요. 오케이. 끝났지? 자, 빨게 끝이 켜지 말요 그, 그, 붙여야 돼. 요 두, 소녀는. 네. 뭐 어? 끊어야죠. 너무 닮아서 끊어야지. 자그다음에 여기, 여기서 끊어. 끊었죠? 너무 닮아서 이거 해석해야 돼요. 한번 타고 갑니다. 결과 부서님 때문에 어가뭐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 결과 여기다 대집었는데 나오는 결과는 없어요. 뭐가? 낯선 이들은? 댕댕? 응. 낯선 이들은? 낯선 이들은? 뭐 끊었어? 그래서 끊어줘. 여기까지 했을 때. 어렵다는 것을 안다. 어디까지 했어? 여기까지. 나머지에서 하면 돼요. A를 B와 0.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네. 하나를, 자, 둘 중에, 소녀가 둘이잖아. 하나를, 모아 나머지, 하나와, 해소은 기대됐지만, 결국은 투명사로 진목적이야, 그냥. 하나를, 나머지, 하나를 나오는 하나와, 모아는 것? 구별, 하, 는, 것 이. 그래도 돼요. 이렇게 해도 목적을 했으면 됩니다. 말이 돼야 안 돼. 그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했지? 자, 이제 지금부터는 뭘 한다? 어, 이쪽으로 조준다. 가자. 한다. 지운다. 지우고 있다. 어디를 여기. 됐죠다 한번 한번써 쏘는 걸로 와요. 멋있냐 멋있이 오, 멋있다. 영작. 가능성이 있다. 하 된다. 유다 그렇지? 응. 어. 불러본다. 이제. 그두 소년 걸즈. 풍미걸그렇 너무 다아나 이지가 빠졌나요 아가 빨랐나요? 그렇게 죽을거야. 없었어? 얼마에 있썼어 라이크 나오면 안 돼. 라이크는 물론 이거 다음에 나올 수있만목 죽어 필요해요. 목주 필요 없잖아요. 그치이두개 보호로만 살게요. 두개 보호. 발아서때 어, 발아서 어, 여기까지죠? 너무 부아서 오케이. 그다음에 어떻게 그 결과. 그 결과는 뭐쓰면 돼? 데 수업에 꾸니 나올 얘기부터 서그 그치? 어. 낯선 이들은. 누구야, 낯선 이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낯선 이들 Strangers. 그죠? 이방인들이야. 낯선 사람들. 뭘 한다? 어렵다는 걸 한다. Find. 오, S X부터 쓰니까 여기는 응. S 부터안 되죠? 뭐가? 방법적으로 들어간다. 방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가 이론 오는 거예요. 하나를 나눠야 하고 빼는 것이? 근데 여기다가, 특정사, 특정사야를 너 쓰면 안 되잖아. 응. 넘기길니 뒤로 뺀 거야. 아무도 없어. 어렵다는 거. d i f f i c u t 이게 안 나왔어. 선생님. 그럼 h a 찾아봐. Hard가 나와있을 수 있어. 그치? 대체. 어렵다는 거지. 오. 마지막 팀목적으로 많이 썼네. 2점. 어, 투. 자, 고민하다. 텔레트트 굽니 했었지? 두 탈. 와. 하나를. From. 지어진하나만 했잖아. D. R. 끝. 조금 더 말할 수까 계속 면접을 해나. 그렇죠. 안 돼요? 안 된다고? 어, 안 되면 또 지워. 그지고또 해서 해 계속. 음. 응. 하는 거야. 언제 안 계속? 또 써. 어게 썼어? 다시 또 이것 또 지워. 또 지워. 어? 다 지웠네 이번에는. 이번에는 다 지웠네. 털. 뭐가 기억나는 거야? 영어.. 아니.. 한글이 기억나지? 어, 영어랑 기억나? 한글이 기억나는데? 그두소녀는 그치? 한글이 기억나지? 어.. true.. or.. 그까 보자.. or.. or.. or.. 그치? 어.. 너무 닮았어.. so.. or.. Uh. or.. Oh. Uh. Uh. Like 사람들 직접 찍게 했기 때문에 내가 쓴 사람들은 뭐로 한다. 어 이거요? 한다? 뭐가 한다? 이틀 방송 중 쓴다든지 뭐 어렵다는 거을한다 어디 비글드 막 나와 어렵다는 거 한다. 뭐가 어렵다는 거 한다? 어고비하는거 저렇다 한다. 투한 명을 원. 네. 나머지 한 명과 원원디아들처 프롬 디아들 그. 왜 처음 안될게그